저희 단짠 소이 치킨도 한 마리 있어요. 단짠 소이 한 마리요? 네. 네. 한 마리씩 시키면 우리가 여유가 있고 한꺼번에 막 시키면 <웃음> 우리가 맞았죠. 힘들고. 아. 음. 하나하나 하나 먹으면 안 추가하지. <목은> 또 무슨 말이야. 영수 씨. 8분이 진짜 짧은 시간이네요. 어? 나 왔습니다. 와. 어빵지 달바람이 먼저 온것 같은 느낌이에요. 약간 튀김옷이그소세지 약간 절여져 있는 느낌인 절여져 아그아 있는 느낌. 이네오 네. 진짜 맛있겠다. 와한 네. 입에. 왜?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거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야 식당을 좀 맡아보고 싶어 음. 아. 와. 음. 음? 그냥 간장 소품줄 알았는데 음. 조금 뭔가 독특한 맛이 있는 것 같아 약간 단 맛을 추가하시면 간장은 약간 짠 맛이잖아 음. 안에는 다 촉촉하다 이번 음. 이는 허벅지 음. 살을 여기다 올려 넣그렇게 파채를 치킨을 올려서야처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매력있다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. 치킨 고로케 튀김살 때문에 씹는 것 때문에 고로케 먹는 것 같아 음, 맛있네 그러면 한번 해볼까? 나도? 응. 여기다가. 달려... 어, 기 여기 살이다. 응. 여기다 파채까지 올려서. 오, 오, 오. 마늘을 올려서. 입이 조금씩 안 들어갈 것 같아. 다못 먹을 것 같은데. <웃음> 어. 자, 과연? 아이고, 장하다. 아이고, 죄송한데, 저똥별이도저 저 입은 저만 해요. 진짜 이유식 먹어도 저만 해요. 스 들어갔어? <웃음> 입안은 널래 그래도. 입안은 넓어. 머리 까서. 입이 찢어진 것 같은데?